장수 착하다, 응? 장수야, 아유 착해라. 장수 이렇게 착해, 응? 장수야, 아유 착하다. 아이고 착해라,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장수 이뻐, 너무 너무 이뻐. 아이고 이쁘다. 자자자자자자 <웃음>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, 자 여기 있어. 먹어봐, 자, 안 죽어, 자, 여기 있어. 자, 자, 자, 아이고. 자, 자, 자. 아, 맛있다. 자, 맛있다. 자. 안 소가 이제 장수야 간식 어딨어? 간식. 간식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손에 자 먹어 자 장수 자자 간식 줄게 자아 진짜 있다니까 간식 여기 자 여기 있잖아 자자 자. 안 맛있다. 자, 자, 자, 자.